절대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야 신난다 짠아아응 음. 안녕하세요 <웃음> 짠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짠 이게 뭘까요 야 이게 뭘까요 팝콘통이 여러분.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게 호수에서 온이 팝콘통입니다. 그래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. 팝콘통인데 가위! 가위가 필요해. 가위가. 뭘 나한테 말해? 쳐 누워있잖아. 쳐 누워있으니까 네가 좀 움직여달라고. 가위 여기. 족발 말고. 팔면안 돼? 팔 돼. 아 근데 좀 이렇게 무식한 칼좀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또.. 진짜 아, 죽여버릴까? 아 <웃음> 어, 어! 아닌데? 연기이야 연짝이야? 확 던져버릴까보다. 무식한 칼을 갖고 왔어요. 무식한 브로디가. <웃음> <웃음> 어머! 하나 떴는데 이렇게 튀어나왔어. <웃음> 어! <웃음> 어머 이렇게 해줬더니 이게퐁 하고 이렇게 껑투스가 여러분 껑투스가 이렇게 열렸습니다. 응? 포스틱 어. 우디가 이렇게 어, 소리 지르고 아 소리지르고 있어요. 우와! 우와! 우디가 이렇게 달려있는 피규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오! 오! 뭐 설명서도 있고요 묶여있는 우디를 짠! 팔다리가 움직이는 우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는! 모자는 어딨네 모자는 어딨네여 모자 없네? 모자 있는데? 아, 여기 있구나? 너무 괜찮지? 너무 괜찮지? 자, 이 구성이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뭐라 래 뺐더니 이런 아! 이거 각도가 좀 보여요 여러분? 기둥이 하나 달려있고 두 개의 이 놀이기구 통이 들어있어요 이게 놀이기구 다는 건가봐 이걸 어디다가 다는 건니 설명서를 보고 해야지 이제 미국말로 써있네요 영어로 슈라슈라자 일단은 이 구, 기둥에 원 타임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고리에 이렇게 달아주는 건가요 이게꼽스하고 잘들어온거 맞네? 또 이렇게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벨트 탑승하실게요 안전벨트 채워주시고요 다 했어 다 만들었어 다 봐봐 봐봐 이제 놀이구 타는 거야 우리가. 아 움직여? 아그럼 움직이지 움직여야지 아, 진짜. 이제 움직일 거야 건전지 여기 누르면 본전지딸 없어 이건 그거야 이.. 아, 그 뭐냐? 구조로? 준비해 뭘 준비해 감탄할 준비를 하라고 아. 천둥이야? 천둥인데? 너무 귀엽다 초콜릿상을 태워야 되겠네 잠깐 봐봐 펌프야?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뭐지? <웃음>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야? 내가 폰으로? 어, 어, 어, 어, 어. 이게 바라고 <웃음> 그럴 리가 없는데 뭐야 이거야 여러분 요렇게 하는 <웃음> <아닌> 건가봐요 <웃음> 안전벨트 말고 절대 안떨어져 절대 안떨어져 신난다 어 아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뷰는 끝이에요 여기 이게 테이프를 뜯으면 가격을 얻은 줄여야지 가격? 어차피 한국에서 살수 없어 이렇게 어요거 괜찮다 아 일곱가지 피규어가 파는데 우디만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들솔드 다른것들은 사야돼요자 다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에버랜드입니다 단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천둥이지? 이거 천둥이지? 승구들 안전벨트 잘 매주시고요 뚱뚱하신 분들은 내려주세요 <웃음> <웃음> 빙글빙글 돌아가는 팝콘 우주선 빙글빙글 빙글뱅글 토이스토리 and... 어, 뭐한 어? 저뭐 한거야? 이거네 오! <웃음> 이걸 계속 그럼 계속 계속 손으로 한거야 이렇게? 응 음. 얘를 돌려넣으면 화면을 치게 이렇게 두 <웃음> <둔. 웃음> 아니 <웃음> 이렇게 설명서를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프레스 해가지고 돌리라 고 그러는데 영어로 써 있잖니 <웃음> 아니 그림이 그림이? 어 펜델피스 <웃음> 오늘은 토이스토리 놀이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! 저희 노랑 놀이동산은 이 회전근에 하나밖에 없어요. 자, 손님 여러분! 안전볼때꽉매시고요 날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! 자, 돌아갑니다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좋아요, 구독! <웃음>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 다음주가 되려나?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콜라보레이션 <웃음> <웃음>